이거는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전 요령, 노하우, 스킬, 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점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외에도 이런 요령 또한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따라하다 망하셔도 책임은 못 집니다. Start, start, start, start. 자, 모의고사를 볼때 시간은 남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반대의 경우인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걸 바꿔 말하자면 남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수는 오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수도 잡기 쉬워질 뿐더러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어려운 문제를 풀줄 아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사소한 팁으로는 영어 듣기 시간에 다른 문제 미리 풀기 평소에 항상 시간 체크하면서 연습하기 등이 있지만 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루틴이 필요한 겁니다 루틴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를 받아들 때부터 시험 종료 시간까지 본인만의 정해진 순서를 말하는 거죠 괜히 시험장에서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시간 날려먹을 일이 없게 머리는 온전히 문제만 집중할 수 있게 습관을 몸에 익혀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시험을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처음 2점짜리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3점짜리 객관식 문제를 풀죠 그 다음에 4점짜리 객관식이 아닌 3점짜리 주관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서야 4점짜리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 4점짜리 객관식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20번 21번은 쿨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4점짜리 주관식 문제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29 30번은 넘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 번에 안 풀리는 문제들은 쿨하게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한번 싹다 훑고 나서야 모르는 문제와 패스한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풀다가 종료 30분 전에는 무조건 1차 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저 풀다가 종료 15분 전이 되면 그때까지 목푼 문제는 싹다 버립니다 그리고 2차 검토와 2차 마킹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그제서야 어려운 문제들을 건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고하셔서 모든 과목의 시험에 자신만의 순서를 만들어보세요 이런 걸 몸에 익혀두면 적어도 시험장에서 허둥지둥 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따라하다 망하셔도 책임은 못 집니다 그거 아시나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찍었다라는 개념은 살짝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찍었다라는 말은 시간이 모자라서 보기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찍었다라는 말인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찍었다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확실히 아닌 보기를 지우고 고민고민하다가 두세 개 보기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찍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굉장히 재수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 분명히 얘가 문제를 엄청 많이 찍었대 그래서 난 시험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92점이 나오네 이개새 아무튼 결론은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도 어떻게든 지어짠에서 한두 개의 보기는 지우고 찍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수능날 시험장에 앉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막 떨어요 그리고 볼펜질을 하고 있습니다 No! 그래서 당신은 감독관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주의를 달라고 합니다 주의를 줘서 조용해졌다고 칩시다 만약에 또 그러면 쉬는 시간에 현피를 뜨세요 no.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가만히 있던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다리를 떨던 사람? 아닙니다 no. 그 사람 때문에 집중이 깨진 본인입니다 물론 다리 떠는 사람은 이 개새끼 저도 압니다 이거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 거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인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애초에 그런 세... 애들은 주변을 신경 쓰질 않아요 결국 주변 환경에 예민하면 손해보는 건 당신 뿐입니다 그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어디서 또들을 마주칠지 모르니 미리 소음이나 방해 같은 돌발 상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시험장의 경우뿐만 아니라 멘탈을 잘 잡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되게 잘하다가 중간에 멘탈이 나가서 공부를 놓아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적게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멘탈이 털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컨디션과 멘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수능날에도 당신의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자, 자, 사실 할 말이야 더 많은데 다 뻔한 얘기라서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뻔한 얘기, 뭐 광우별 공부법 이런 건 다른 채널에도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요.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 수험생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